아, 의원님들 다 뒤, 뒤에 앉아계시네요. 아, 앞자리로 아, 올려니까 조금 멀어집니다. 제가. 의원님 여러분 아, 정말 정기국회 막바지까지 정말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입니다. 원만하고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인내하고 또 인내했지만 정부 여당은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야, 야당이 예산안을 보이콧한 사례는 많지만 정부 여당이 예산을 발목잡는 사례는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도 없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경제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고 무역은 IMF 이후의 최장기간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채권시장에서는 돈줄이 말라서 흑자 기업의 줄도산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원안과 준예산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는 식의 행태는 정말로 질탄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생을 볼모로 한이 무책임한 도박에 흔들리지 않고 가능한 대한민생 예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에 한 달이 지나도록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정부의 행태 역시 꼭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국민과 유족은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책무에 따라서 창작률 정도가 반드시 해 나갈 것입니다.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검찰이 이번 대장동 소설가가 대해서 되기는 쉽지 국민과 않겠습니다. 민과 함께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니다 이런 허무맹랑 한 것입니다. 조작 정기 국회가 이제 일주일 가량 남았습니다. 대장동 예산안과 더불어 핵심적인 민생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이 되겠습니다. 조작 원인들께서 진심으로 결혼하게 됩니다.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아,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그렇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지금은 어, 사고 현장으로 일단 가서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그 강정규 기자가 일정표대로라면 사고 현장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어, 이 현장 화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나서는 외교 장관, 장관 외무 장관을 따라 만나서 어, 신속한 구도 수천 작업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래서 저희에 전해드린 대로 예상 지금 현재 아홉 시지각 시간으로 공동 작업이. 예 전에 시작이 오늘 됐습니다. 그예상에서 강경화 장관이 오늘 아마 이 화면은 시차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상장을 둘러보고 9일 있는 곳인데 국제부 김영수 기자가 저희 옆에, 저희 옆에 나와 있습니다. 끝내 강경화 장관을하는화면이 장관이 조금 전. 예산안은 올밤을 밤을 세워서라도 쟁점사항을 협상해서 어, 외교, 타결하고 주말이라도 문의를 열어서 의견하면 될 일을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위해 예산안 처리를 뒤로 미루는동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잠시 뒤에 시작이 이미 물러났어야 한임한 한, 한, 한 명을 지키고자 우리 한, 국회가 예산안 처리에 법정 시합마저 어기고 기압없이 멈춰선다면 국민상식에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구조작업이 진행되어 640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퍼펙트 스톰 그경제위기에 시급한 인상법안도 모든 집권여당의 이상민 장탄 앞에서 어, 멈췄습니다. 그 이상민 장관 지키기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네. 경제보다 중요한 네. 것인지 그 대한민국 국회를 예, 멈춰 세울 만한 일인지 아, 묻지 아, 않을 것나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치 예, 도전 책임을 물어 이산국 네, 장관을 파멸할 것을 네,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도 국민의힘의 고의적인 태만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시야를 시야를 못해 국민께 수공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권 예단이 예산안 심사를 방해해서 수색 작업, 법정 시한을 어기는 경우는 큰어둠를 통틀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조정 소위를 파행하고 부지서들은 심의에도 가해 풀 참 계속 많이 왔고, 대통령실이 애당초 준회산 뭐, 오는 지침을 내리자 여당이 국회의 어, 책무를 망각하고 지원작전에만 총력을 반을 아니겠습니다. 현재선 일단은 대제령야좀 불가능하다고 산이먼저다이회을놓습니다전 여당이 어. 지킬 것은 대통령실 지침이 아니라. 이루다 이런 소식도 알려지고 있고요. 법정 시한을 지금 모당 모 책임은 윤석열 전무, 국내 힘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정규 기회에 단부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강경호 외교부 장관이 나가 있는 관들은 지금 이 시간 국토를 보면 전날과 비교했을 때습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문책이 안정하고 투명한 참사 진상규명의 시작임을 분노히 강조해왔습니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가용해 다음 주 정기국회가 끝날기 전에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동안 이 국민과 이과정의 뜻에 따라 차질 어, 없이 시행하고 삼대 기본 원칙에 입각한 가능한 처리와 인생 법안들도 작업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께서도 시각으로 오시분 윤석열 정부의 향해 가고 있는 시각을금 국민을 위한 민는 국회로 바로 들어수 있도록 총리를 경화 장관이 니다